를 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즈 플러스의 김지윤입니다. 색소폰을 연주하 색소폰을 부는 이수정입니다. 지민 토로시 퀸텟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로우머의 이성구입니다. 네. 혹시 함께 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실까요? 리나 슬기님. 첫 탑주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이가 좋아지시라고 배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 사이가 좋아지라고 배틀를 자신 있으신지? 물론이죠.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두분 불러보겠습니다 네. 와. <웃음> 두분 엄청난 분들과 3월에 공연을 하게 되는데 총관이 정말 말로만 듣던 분들과 연주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첫탑 주니까 저희가 게임처럼 라운드별로 저희가 갑자기 제공하는 곡을 함께 잼밍을 하셔야 돼요. 잼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예, 약간 대결이라기보다는 의도치 않게 이제 배틀하는 형식으로 구도가 펼쳐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보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배틀 형식으로 보일 수도 있, 있다는 점. 뭐 잘하고 못하고 것보다는 같이 재밌게 함께 도중인 거. 제일 잘 하세요. 가시죠. <웃음> <웃음> <웃음> 네, 첫 번째 곡은 그럼 체크책인체크이요 언제 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운더선이 한번 해보자. 운더선이, 네, 운더선이. <웃음> <웃음> 저랑 슬기랑 처음 학교에서 만나서 기말고사를 봤던 깊은 사연이 있는 곡이랍니다. t h is t r u 되게 깜찍하고 귀여운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웃음> 그 번째 <그리고 웃음> 부분은 좀 느끼하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게귀여게 부르시는 어. 네, 포인트가이는것같요 이렇게 피아노를 두개 놓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메인 피아노 할 곡을 두개 놓고 하는 게좋 이번에는 저희 연주곡으로 한번카라반이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좋아학오습 아, 그래요? 아, 아, 네. 네. 네. 나온 거아니에 다리 다가리가셨습니까 네. 아, <웃음> 때려치고. 아, 그리고 주인이님데에립 <웃음> 같은 거라든지, 보이싱 <웃음> 정리하시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열심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시요 Thank you.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 연주 어요 너무 잘하는데요? 어, 아니에요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제이의 미래가 밝습니다 <웃음> 제가 저녁에 연주가 있어서 <웃음> 다음에 공연 <웃음> 때 아주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한번안 <번도> 해봤는데 We <웃음> get on 오, 오, 오, 여기는 세아 You m u 아. t you must take the t r a i n 그 분에 있는 그저소서 so, so, so, so, 다! 같 아, 것아 <웃음>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아 한번해볼게 One, two One, two, three You must take that A-train t o got a sugar hill I've been h a d You m i s s t h e a You find your miss the quickest way to hide 들어서 해본 건 처음이에요. 항상 이제 듣고 따가지고 따가지고 하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안 하고. 근데 네.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스캣도 예전 돼 있지 않았잖아요. 페기님도 네. 그렇고 미나님도 그렇고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아 이래서 진짜 재즈를 사람들이 하는구나라는 <웃음> <웃음>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네. 두분 약간 특기신가요? 아저 못해요 이러고 막. 이약이 <웃음> 아, <웃음> 컨셉 아니에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막. 아, 내가 네, 하면 갑자기 마이크 들대요 컨셉 뭐. 네. <웃음> 아닌가요?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하신 분들을 <웃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민정 씨 퀸텟은 약간 좀 모던 재즈 같은 느낌을 준비해 보았고 같이 하는 합동 무대도 있을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